안녕하세요, 솔방울입니다. 형하고 효빈이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쫄면을 먹고 싶다그 해가지고, 제가 쫄면 안 만들어봐요. 쫄면을 만들 건데, 그 골뱅이도 같이 넣어서 만들려고 해요. 그 골쫄면이라고 부르긴 하더라고요. 잘 먹으니까 오늘은 야식 음료로 골뱅이가 들어간 쫄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야채가 많지 않아요 갑자기 말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냉장고 처리식으로 그 없으면 없는대고 매콤함을 더해줄 청양고추 그 다음에 돈나물돈나물이초고추장과 진짜 잘 어울리는 거 아시죠? 이거 제가 취염무 고기왕만두랑 같이 팀원에서 샀는데 정말 맛있어 요 어떻게 하냐고? 그냥 평범으로 요 이게 아니라 취염무고기만두 제가 이거 말고 다른거 샀는데 진짜 맛있어 요 똥면은 사실 지금 처음 먹었는데 이 만두는 제가 잡아야게요 맛있어 요 그리고 읍지향으로 길메 여기 묻힌 형 보이죠? 마침 묻힌 형이 두 개나 있어가지고 자, 그럼 시작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안팔거라 따뜻한 물에다가 오! 금방 떨어지네요 그렇죠? 사인분을 케이크서 먹을게요 호빈이가 불렀기 때문에 가능할 것같아빈아 상해 가져가 이거 갖다 뽑아 뭐? 이거 팔팔 해보면 엄마가 걔 엄마 엄청 손 크잖아 <웃음> 면 아직 더 있어? 이거 이건... 이건... <웃음> 호빈아 그릇 좀 가져와 아아빠지아빠지와 아, 아, 아, 이거 장난아니지 진짜 맛있어 만두는 깨끗이 비었고 와만두 진짜 맛있지? 쌀면 끝! 잘 먹었습니다!